자 오늘도 낚시를 가게 됐습니다 어, 어제랑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 연락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오늘 와이프하고 달라 세서 다낭으로 넘어왔다고 하네요 근데 바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차를 갖고 온대요 차를 가지고 저희 집 앞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베트남에서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베트남의 차량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두배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고 보이겠죠. 왜냐면 베트남 물가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반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차량이 가격이 두 배라면 뭐네배 이상의 그런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아 오늘 어디로 낚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연락이 온것 같네요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겠습니다 아마 도착을 한것 같아요 아니네 <웃음> 어.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원래 4시에 저희 집 앞으로 온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건지 어쩐지 4시 11분 아 15분 정도 늦어진다고 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낚시를 한번 또 해보러 가야겠네요 어, 낚시를 위해서 제가 챙기는 거는 보이스카운트 나이프 하고 회뜰수 있는 나이프 하나 챙겼습니다 뭐 어떤 물고기를 잡으러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거 챙기고 어, 물에 젖어도 괜찮은 고프로와 지샥 시계로 준비해봤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어, 뭐 낚시 가는 느낌 나네요 굿굿 네. 아 그나저나 이게 영상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뭔가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가? 엄청 오래 걸리는 느낌이네 어제는 3.29 호수에 갔는데 오늘은 일단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는건데 뭐 어디든 가겠죠 오늘은 다낭에 온지 최초로 고프로 두개 출격합니다 골벌을 찍으면서 대기를 해야겠네요 베트남 벌이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크기가 작은 걸 보면 뭐 토종벌이나 그런 것 같고 양봉도 있고 그렇네요 남사람들은 화초 키우는 걸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아래보말로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나무가 있네요 이거 익으면은 저기 어이씨 되게 무화과 같이 생겼다 어? 어? 거의, 거의 무화과인데 진짜 생긴게? 속에도 거의 무화과 비슷하고 이거 장아찌 담근다던 그 열매 같은데 열매가 뭐가 무화과... 와 이거를 벌레가 가득 찬 이거를 먹었네. 아 씨. 벌레가 속에 가득 찼네요. 이런 데 보면은 조그만한 달팽이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오 와. 도마뱀 있었네. 씨 몰랐네. 이거 모르고 보면 은 쫄게 되는 생물들. 아 도마뱀 하나 더 있다. 진짜 으태가 장난 아니야. 얘 여기 지금 붙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여. 와. 수고하셨죠. 어 뭐야? 뭐 있어? 오 어, 개구리 있다. 개구리. 어, 두꺼비 있어.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베트남 두꺼비. 오. 오, 베트남 두꺼비. 오, 그, 그 자리 좋게 나무로 들어가네. 한 번도 안 가본. 우리 쭈꾸뽕. 멍멍이들아. 왜 니네 왜 맨날 나만 보면 지져. 안 지지면 안 되겠니? 귀엽다. 근데 니네 되게 귀엽다. 자, 콤싸. 콤싸. 어. 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물지 하고 피터 탄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가 이제 거의 온것 같은데. 오 왔다. 진짜. 아. 신자오. 아. 타까? 오케이 yes. 오케이. Okay, okay. Come on. 너 h e boy g o <웃음> My Vietnamese rangy di so little, just a little. Yeah. fit to me. <laughs> Come on. Are oh, you tired because uh, flight? Oh, uh, Dalat f o r t o u r huh? Dalat. Uh, a yeah. port o u r Ah. Yeah. I tried just one time to Dalat. Oh. Uh, uh for uh, collecting stag beetle. Ah, ah. c o m a on. Canjung, <laughs> Canjung. <laughs> <laughs> I'm Canjung fan. You are so rich <laughs> Where will we go now? Yeah, yeah, w e o no, n o Where? Uh, I don't know <laughs> Ah, about 10km? Okay yeah. Okay, I expect today yes. <laughs> Are you a YouTuber? Ah, uh, uh, just a small YouTuber Ah, oh, okay. uh, just a small Yeah, b e g i n n e g Kaimai Kaimai New, new Kaimai, Kaimai. But, but Uh, ten, year. oh, okay. <laughs> uh, ten years. Uh, often I upload YouTube videos. Uh, yeah. Just uh, uh, one year, one movie, one month. One year, oh. one movie. Oh. <laughs> yes. Uh, oh. Because I'm a r a g i n g guy. <laughs> How long v e you been in there? Uh, Motang n o w One month? n o w t h s o w So uh, Studying uh, Studying now But Now I can't make money <laughs> <laughs> I'm con So easy uh, c o n c o t i e n now k o n g o t i e n now Yeah l e x t w e e you c o k o t i e n Come on, come on <laughs> uh, Meeting is very interesting r e a l y And new people meeting is very interesting. Yeah. Uh, yesterday I met uh, 29 lake, you know, 29 3 lake. High white i n ah, bar lake. Ah, uh, sorry. We drink beer. Many drink. Ah, <laughs> uh, hôm qua. 어제. <웃음> 어 <웃음> <웃음> Very good, very good. Very interesting. You go alone? Yeah. Oh. I'm I am alone now mm -hmm. because my family live in Korea. Yeah. Uh, wife and three daughter. Where they live? Oh. Uh, in Korea? Korea. Yeah? Yeah. <웃음> I'm alone. In t h a n a n g so I don't have a friend, mm -hmm. so always find friend. Uh, yeah. fine. Uh, but I have, I don't have many time, mm -hmm. uh, much time, so uh, busy, always busy. Yes. Uh, Day o f today? Yeah, yeah. yeah. Uh, uh, today is my last holiday, maybe. You live in uh, Korea. Oh, uh, Daejeon City. You know? Oh, uh, Daejeon City is uh, Daejeon? South Korea oh, South center. Center. h center. Oh, uh, center. Uh, Seoul, <laughs> Seoul is n o l h side in South Korea. h uh, Daejeon is center in South Korea. Daejeon <laughs> is uh, no good city. Uh, no good city? Yeah. Why? Uh, no big. No big. h oh, no big. Uh, h uh, Da Nang is. Uh, Fifth Fifth city in Vietnam. I know. Uh, first Ho Chi Minh, Hanoi, h uh, a i Phong. h a i Phong, Con Tho, Da Nang. Con Con Tho, Con Tho, Con Tho. Con Tho, Con Tho. n o t uh, Con t o m I tried Con t o m too. Oh. Uh for Konto. uh Pho, Can t r o n Can Trong. Uh Con Tho, Con Tho. Oh, o n Tho. o Con Tho. CJL. Uh, oh yeah, yeah. c o s t a island, ah no. uh, yeah, yeah, yeah. Oh, no. uh, oh. Uh, uh, a e o n city is almost uh, uh, feeling same. Da Nang. Mm. Yeah. Not big and uh, good. Uh, I think good. Uh, but in Korea, uh, no good, no good city. Yeah. Korean o good city. <laughs> m mm. o mm. uh, Seoul. Seoul is main main city. Uh, yes. Daegu is no good. City. Yeah. Many people like Ho Chi Minh City, yeah. you know. Uh, maybe, yeah. maybe Da Nang like like. see Ho Chi Minh uh, City. Yeah. e a h uh, Da Nang is very interesting to me. Mm -hmm. yeah. uh, How do you feel? Uh, many Vietnamese friend is uh, friendly. Yeah. Uh, always. Uh, uh, When when I talk Korean language, uh, 한국, uh, they they ask to me, uh, Are you Korean? Uh, uh. So I said, Yes, I'm Korean. 도일라 <laughs> <laughs> <you like> 한국. <laughs> yeah. <laughs> many people uh, always smile my, to in me. Uh, in my country, many many people like uh, uh. your country. Ah uh, yeah yeah very good. Vietnam and. Uh, Korea is brother nation, mm -hmm. yeah very good and uh, uh, almost the uh, same history yes. yeah. uh, Many Chinese culture, yeah. Korea South also South Korea, you live in South Korea? h uh, Vietnam. How far from... 정사1 세운 서울 어어 하이 스피드 트레인 just one hour korea is uh, not big 어 uh, maybe almost t 후에 음 단항 두 후에 maybe same to s o to 대전 대전 응 대전 d A E, I -E. 아, d a E D A E 아 no no n no. T D D, d. Oh, okay. oh, d -A, -E. a e D A E D a E J E O N -E, -E. e O N o k o k o k a 대전 o k o k a 대전 is scientific city mm. 아, D g O N Many people said Dajeon City is u uh, no fun city. Oh. <laughs> <laughs> no fun. e <I> h <laughs> No fun is uh, characteristic. Yeah. No fun city. Yeah. <웃음> uh, uh, n o uh, no fun. y o u you <laughs> know. You know? o uh, many Koreans said Hue, no fun city. No 황궁. Oh, no fun city. Hue. like d a e j o n But uh, I tried t w o times to h u e y h u a One time uh, sleep uh, yeah, okay. I, I went to... Not h u t y h u e h u e h u e Okay, okay. <laughs> okay, uh, come on, okay! Come on, come on! h u e h u I tried uh, European night street uh, uh, Very good! Yeah. Very good! Yeah. Uh, and... Not good, not good with me? 아하. 뉴전이 <놀대천에> 아. 대전, 대전 시티. 인지 서울, 대전. 서울, 대전. 어. 서클리 스대전 와, 코리아. 최기가 와. 오, 아, 야. 왜왜올지 아, yeah. 어. I've been o Seoul, so, Seoul. 오. 아, uh, 제주. 오, oh, 제주. 제주굿. 얄, 얄. Very good. Yeah. 완도. 완도? Yeah. Oh, um, very good. I didn't try 완도. 경주? y 주 a h 주 y 아, 경주 maybe. Yeongju? Yeongju. Yeongju. Oh, oh. Yeah. 주 y e a o I didn't try 주 my family visit to uh, da nang uh, b e p o p e covid oh. yeah. maybe you same yeah have you been d a l t o a l o n t i o n e time f o r k a u n g my main h o b b is k a n n e s n g